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바닐라 오크스티입니다 이번에 우리 3집 하트 원 t 1, 우다이 모니아가 6월 13일날 출시가 되죠? 네. 앨범 이쁘잖아요. 너무 이뻐요. 완전 이뻐요. 이번 앨범 7곡 트랙 들어있고요. 꽉 차였어요. 그 타이틀곡은 한번쯤 니가 먼저 라는 곡이고요. 그 노래의 포인트는 제목소리예요제 목소리와 <웃음> 가사에 <웃음> 집중해서 <집중의를 웃음> 들어주시고 저는 <웃음> 타이틀곡이 제일 좋은데 무슨 노래가 들으신지 아,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트랙, 어, Rain is Falling이라는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. 네, 저는 2번 트랙 무너져가 제일 좋은데요. 들으시면 정말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. <웃음> 네, 6월 28일날 저희가 삼지배 베오다이모니아 발매 기념으로 단독 콘서트를 하죠. 네! 어디서 하죠? NH 아트홀! 우리 맞췄어요. 기육받았어요 <웃음> <웃음> 지금 예매가 많이 됐지만 아직 네. 조금 남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네, 여러분. 이 인터파크에서 예매 꼭 해주시고. 네, 6월 28일이고요. 7시죠. 공연 네. 날되요 안녕! <웃음> My love is so true My love is so real I wanna see your mind I wanna see your mind My love is so true